안녕하세요. 네. 여기서 하는 거예요, 두지아니요저 아프리카 부스에 있어요. 아, 아프리카 부스. 아프리카 부스. 사진? 사진? 아네. 어저 여기서 이렇게 하면 혼날 것 같은데. <웃음> 여러분, 거의 못살 거. 백색사인도 해 주시고 정말 정서였습니다 같이 사진 찍을 수 있나요? 왜그러는거왜그러는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오, 네, 감사합니다. 네. 이